안녕하세요 구글 손준아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ROI를 늘리는 UAC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앱 마케터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조사에 따르면 앱 마케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광고 비용이 선택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는 광고 비용 대비 수익성, 즉 ROI를 꼽았습니다. 이런 통계는 앱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쉽게 공감하실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앱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꼽자면 결국 주어진 비용 안에서 고가치의 유저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ROI를 달성하는 마케팅이란 우리 앱을 필요로 하고 좋아하고 더 많은 시간을 앱에 머물면서도 결국은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지불의사가 있는 유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높은 유저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가정해봅시다. 최근 여행 패턴을 생각해보면 자유여행, 패키지 등의 다양한 상품이 있고 숙소 유형도 호스텔, B&B, 호텔 등 매우 다양합니다. 또 최근에는 당일 여행도 크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여행 컨셉에 따라서 숙소가 아니라 음식, 쇼핑, 액티비티 등에만 많은 금액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모든 여행자가 호텔 앱에 타겟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여행의 지불금액이 큰 유저가 호텔을 쓴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더 고가의 호텔을 더 오랜 기간 예약을 할까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유저가 나중에도 다시 예약하기 위해서 돌아올 확률이 높을까요? 이렇게 복잡한 맥락에서 어떻게 가치가 높은 유저를 찾아서 저희는 ROI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UAC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많은 유저 시그널을 분석합니다. 유저가 어떤 앱을 얼마나 사용하고 또 앱에서 구매한 이력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기기를 사용하며 어떤 검색어를 찾고 있는지 등을 포함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만약 이러한 분석 능력을 앱스플라이어의 데이터와 결합한다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호텔 예약 앱의 사례를 한번더 빌리겠습니다. 먼저 앱스플라이어에서 호텔 예약을 완료한 유저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면 이 데이터를 애드워즈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애드워즈는 앱스플라이어로부터 전달받은 호텔 예약을 완료한 유저들을 분석해서 주로 어떤 유저들이 호텔 예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 확률이 높은 유저에 대한 패턴을 찾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호텔 예약 확률이 높은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광고를 노출하게 됩니다. 이때 UAC는 구글의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유저에게 도달합니다. 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유저가 어떤 유저인지 알아냈다면 그 유저들에게 구글플레이, 구글닷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그리고 유튜브 등 넓은 유저풀을 통해서 광고를 노출시키고 그 유저들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마케팅 ROI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UAC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유저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많은 고가치 유저를 찾는데 마케팅 비용을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마케팅 ROI를 달성하는 것을 돕게 됩니다.